여자 국가대표 엄혜선 김희진 선수 <웃음>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김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염혜선입니다. 반백 하네요. 제가 그 유명한 희진 씨와 같이 방송을 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때 저는 제가 그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어깨 밀치기한 말했던 게 너무 사실 기억에 남았어요. 아니 저를 봐줬어요. <웃음> 아니 아니 저 그때 이제 네. 운동 선수라고 좀 살살 쳐주신다고 네. 했는데도 조금 밀렸어요. 제가 희진이를 들수 있거든요. 네, 일어해번해 보고. 일단 한번 일단은. 일단 살짝 들어보고 네, 네. 가이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아딩둥 아딩둥 <웃음> 우리 버스 <모습이> 잘한다 조심해 <웃음> 예. <웃음> <웃음> 조심해 오랜만이죠? 이게 아닌데 졌어 졌어 졌어 할래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저희도 돈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이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이서 활동하는 그 크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첫척 크루라고 처척 그룹? 네. 영경 언니 그유튜브 한번 출연했다가 네. 자, 너무 잘 먹어서 이제 처신? 제가 그다음 잘 먹은 처일인데 아그 다음 잘못 처일? 데그 처가 처먹는데 네, 신이고 아 신이다. 아 신이다. 네. 이제 처, 네. 처일 처일 보여줘. 아, 처신, 거. 처일 처일 처일 처일 처일 처일 처일 처일 처 처일 처일 처신 처일 처신 처일 처처 아, 자, 쌈은 최대한 예쁘게. 예쁘게. <웃음> <웃음> 아, 근데 아 재밌긴 하다. 신 누가 조금 더잘먹을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도 신이니까. 신이신이 신이니까. 이니신이이니까신이니이니까신이니이니까이이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면 아, 많이 우리 키즈 먹이다. 아니 해선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었어요? 저, 어, 이제 배구하기 전부터. 먹으려고 배구한 거예요? 네. 사단성을 들이면 찌니까. 네. 부모님도 배구하셨고. 오. 오. 희진 씨도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네, 전 학교 때 운동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잘 먹었던 것 같아요. 오. 어느 정도로요? 그냥 이제 후배랑 가서 한. 식당 다섯군데 여기 네, 다섯군데 오차? 오차? 오차? 네한 네, 끼에 다뭐뭐 뭐, 뭐 어떻게 먹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 첫 번째로 1차로 돈까스에 알밥 정식 아 먹고 그다음에 양우지다. 주먹밥 그리고 먹으면서 가면서 이제 토스트 가게 들려서 토스트 두개 포장해서 그걸 어머. 또 먹으면서 가면서 그리고 닭꼬치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장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랑 마지막에 또 치킨 사들고 가서 있고 아니 네, 먹으면서 네. 간다 가 그럼 목적지가 평양이었어요. 나도 <웃음> 좀 네, 네, 네. <웃음> 병원 가야 돼. 맞아요. 마지막에 어. 숙소 갈 때는 이제 싸 들고 가서 숙소에서 TV 보면서도 보고. 대박이. 난난 이렇게 먹으면 죽어. 한 끼. <웃음> 지금도 그렇게 드세요? 먹기 시작하면? 어, 저희 최근에 팀 회식이 있었는데 거의 고기만 먹으면 4백만 원 정도 나오는데 4백만 원? 원 정도 나오겠네? 소고, 소고기 네, 소고기인데 4백만 원와잘 먹네 진짜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배구만큼은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종목이 먹방이에요 혹정오 자신 있으세요? 그래도 첫처후루가 있으니까 좀 자신 있게 그럼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원 팀도 하고 배구 팀하고 지금 경쟁이에요. 아, 경쟁이에요? 염혜선 선수가 지금 수다를 우습게 알아요. 아, 아 맞아요. 아 네. 내가 먹어볼게. 자, 염혜선, 혜선 선수. 염해선 선수. 나 와우 악뜨게워야 아, 무섭다 응. 돌았어요응갈게요김희준 선수, 김희준선수어무어어어어안사합니다이안쫄안쫄안쫄 <웃음> 맛있어 쫄안쫄안쫄안쫄안쫄안 어. 어, 어, 어, 돼요? 아, 먹는데. 아, 좀 밀어야 돼. 응? 야, 그좀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김희진선수가 맛있게 먹는다. 야무지게 먹네. 아 근데 이거 두께가 이런데 하나도 안 질기냐? 너무 부드러운데? 염혜선 선수가 고기를 먹었을 때 이렇게 뜯지 않았어요. 그냥 이로 그냥 갔다가 잘라버렸어요. 인간 절단기? 절단기입니다. 아. 한번 해봅니다. <웃음> 진짜 절단하네. 어, 야, 과자 않네. 먹듯이 절단해. 그, 이거, 이거 더 드실 분. <웃음> <웃음> 그럼 이거 네개더 드시겠어요? 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네, 두 개, 두 개. 두개 해줄게요. 합니다 아, 여기 두개 근데 두꺼운, 두꺼운데 안 질겨.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 오오오오 오음이 약간 김희진 선수 같은 경우는 파채에다가도 먹고 그냥 궁채에다가도 먹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물리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물려, 안 물려 아, 어? 아, 어? 어 합니다 강력합니다. 아, 와 여기서 절단해놔요 절단. 야 진짜 뜯어야 제맛이 진짜 제맛이 나네요. 그럼요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중이두개 보고. 예. 양 밖에. 한 번만 잘라주세요 아네자 <웃음> 지금 아, 김이진에서포치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먹으니까. 있습니다 먹니까 저건 솥똥솥똥이죠 국이다 아 맛있겠다 좀 찍어서 먹어야지 어? 오 맛있네요 아, 근데 맛 있겠다 생각보다 언니 꼬치에가 진짜 맛있어요 자, 방금 목살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목살 먹어봤어요? 목살 아, 목살 먹어볼게 목살이야? 진짜 맛있어 목살 뻑뻑하잖아, 안 뻑뻑해 목살 뻑뻑하잖아, 안 뻑뻑해 이등목 목살 스테이크가 진짜 이유가 있나요 음. 목살의 신세계를 맛봤다. 내가 알고 있던 목살이 아니야. 배불러요? 아니에요. <웃음> 이차로 어디 가요? 이차 기다려봐. 생각해볼게. 을 <웃음> 자, 쌈을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여배선 선수 지금 쌈 싸고 있어요. 자, 뭐 넣나요? 자, 쌈장도 올려주고. 네, 고추도 올려주고. 어. 올려주고. 음, 들어갈까? 그럼, 아. 아스파라거스 아. 올려주고. 음. 김치 올릴까? 아니야. 자, 먹을게요. 자, 여배선 선수 한 입에 어. 들어가고요. 아. 이야 아 깔끔하다. 야 깔끔하다. 깔끔하다. <웃음> 아니 어디에 싸 먹든 그냥 먹든 다 맛있네. 음. 냉면골? 냉면 콩? 냉면? 냉면 꿀? 냉면 꿀? 불 하나씩 먹어볼까요? 조금만 덜 맵게. 음. 사장님 불 냉면 두 개인데 하나를 조금 덜 맵게 덜맵게 가능해요. 덜 맵게 해 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먹었어요? 거기다 먹었어요. 우리 목살 더 먹을래? <웃음> 목살? 음. 난 좋아 어때더 먹을래요? 어? 그럼요, 저희더 먹어야죠 거기? 네, 아진짜요 벌써 배불러요? 아, 둘, 둘 와, 우리 우리 누가 4개? 네요 응.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지금 돈 마갖고 이분씩더 나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너는... 어, 먹고 그래, 먹어 저희 여기 네. 목살 스테이크 두개 네. 추가해 주시겠어요? 두개더 드릴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요원팀 목살 스테이크 두개 추가 주문했습니다. 배부르면 말하세요. <웃음> 배부르면 말하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허! <웃음> 와. 근데 배 하나 안 불러? 하나 안 불러? <웃음>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네요. <웃음> 냉면 덜맵게가 이쪽 맞은데? 네. 네. 오! 방금 블랙면 나왔어요. 백봐 염에선 선수 봤어요? 돌리는 거? 오, 오,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와! 한번더 돌리고 아, 돌려서 아, 동그랗게 아 실타래를 만들었네 고기 넣었네 어? 고기 하나 올려 아 뭐야 안 올려진다 그냥 먹겠다 자자자 자, 들어갑니다 오오야 영애선수 잘 먹네요 이게 근데 블랙면인데. 그냥 완전 히 그냥 맵기한 그런 냉면이 아니라 좀 새콤달콤해 소스가. 좋아요. 응. 음 그래. 응. 고기랑 같이 머 아. 맛있어. 오케이. 새콤달콤.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 나 그, 매움이야. 나 냉면에 대해서 되게 냉장은 거 알죠? 맛있는 매움이야. 간다. <웃음> 김희진 선수 냉면. 오! 오! 어? 냉면 먹방 들어갑니다. 안, 끈안 끈. 어머, 어머, 어머. 와, 맛있게 끈기 있다. 역시 지구력 있다. 아, 지구력 있네요. 와. 맛있다. 응, 네. 맛있다. 근데 맛있다. 맛있다. 맛맛 역시 역시 다르다 달라. 얼굴이 질린 거같아요 예, 약간 지금 김민 선수가 하얗게. 네. <웃음> 얼굴 하얘졌어요. 확인한다. 확인한다. 우리 얼마 먹는지 확인한다. 요테이블에서 <웃음> <웃음> <웃음> 뼈다귀 하나 줄까? 뼈다... 어떤 거? 뼈다귀, 뼈다귀, 뼈다귀, 뼈다귀, 뼈다귀, 뼈다귀, 뼈다귀, 뼈다귀 드릴까요? 뼈다귀. 아, 줄여야지, 줄 나 내가 원뼈 다이 줄게 내 마음이야 아니 맛있는 거 나눠먹자고 네. 어? 어? 어? 뭐야? 잠깐만 쌈이 뭐죠? 뭐야? 어머, 뭐야, 뭐야, 뭐야, 무슨 뭐야, 뭐야.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어? 왜 우리 쪽으로 지금 돈 마우크 한 덩어리가 날라왔어요 지금? 자 원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웃음> 김민재 선수 케어! 아